20살 때 지방에서 했는데 지금은 소세지 눈이래 아, 다시 하면 되죠 소세지 눈은 근데 여기 성형방인가요 아니요 성형방 아니에요 어떻게 알고 오신 건데요? 아가타님 지금 채팅 치시는 게 보니까 구독을 눌러 놓은 것 같은데 태연하게 모르는 척 하시면서 채팅을 치시네 저희 방에 들어오시면 바로 채팅이 안 되거든요 구독을 눌러 놔야지 채팅이 되는데 <웃음> 쌍수 재수술 잘하는 병원 추천해주세요 추천은 안해요 언니 눈물 많은 편이세요? 저요? 어... 저는 눈물이 매말랐어요 어, 그래서 나는 나랑 얘기할 때 눈물 흘리는 친구들 별로 안 좋아해요 눈물이 동정이 될 수는 없거든 머리에 손질하는 거를 좀가혀 줄게요 머리가 오늘 네가 하고 나온 것거 아니야 그렇게 손질하면 큰일 나요 이 상태에서 머리를 아니 저는 이렇게 안될 거예요 집에서 이렇게 말면은 저는 이렇게 말아도 언니처럼 이렇게 아콜이 안 나와요 대충 이 자연스럽게 말은 거예요 이거는 너무 빠글빠글 말면 네안될 이렇게 자연스럽게 아니 여기 말때랑 여기 말때랑 똑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반대로 돌려야죠 여기 반대로 돌려야 돼요? 오랫다 응. 저도 다이슨 고데기 살까 했는데 못 쓰고 돈 벌을까 하못 사겠어요. 다이슨 고데기? 네. 그게 뭔가 쑥 들어가잖아요. 공기로. 박연님도 많이 쓰잖아요. 네. 처음이라니 좋대? 뭔가 근데 호불호가 걸려요. 반응이. 사고 안 쓴다는 분도 계시고 너무 좋다는 분도 계시고. 저 입술 그거예요. 디어달리아. 그거랑 립볼 발랐습니다. 언니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머리는 지가 잘만들줄 알아야 되는데 맞아요. 지가 못 만지니까 머리를 제가 열심히 연습해 야겠습니다 응. 머리 웨이브 하는 게더잘 어울리나요? 이런. 잘 이런 머리는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고 웨이브에서 삐져버리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언니 유자 테크 들어가도 다. 그래요. 콕 집음쇼. 어 유자를? 어, 화장실 가면서 어. 미모의 여자를 봤는데 찾아서 데리 오라는 거야. <웃음> 화장실 갔다 만난 사람이 누구야? 그러니까 유사래. 아, 내가 여기서 머리 만져주고 해서 그런가 보다. 아, 정말, 내가 좀 머리 좀 만져봤, 만져주자고 또 유자가 또 팔려나갔어. 아우, 세상에. 역시 여자는 머리빨이라니까. 안 그래요? 머리빨이, 머리빨이 이렇게 중요한데, 뭐. 어? 어? 유자야. 진짜 성공했다, 우리 유자. 뭐야. 그래, 푸르니. 진짜 여기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써이나 아이, 비비, 유자, 아라 이 친구들이 이쁘지 않았을 때 와서 저렇게 이뻐지고 발전한 모습 보고 오프스라는 이 곳에서 또 자리를 매김하고 또 이렇게 미모로서 저렇게 인정받고 오러면 뿌듯하시겠다 그죠? 너무 뿌듯하네요